네, 이런 형식에 전 요게 조금 불안하게 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DJI에서 새로운 짐벌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영상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만한지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DJI가 새로운 짐벌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라인업을 발표한 건전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론인 S, 로닌S 그리고 론인 SC의 다음 주자인 론인 RS, 그리고 RSC를 발표했습니다. 이두 기종이 동시에 발표했으니까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빌트인 터치 스크린이 들어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캐논의 시네마 라인이 올라가 있네요 제가 이두손 짐벌을 좀 써봤는데 두손 짐벌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죠 생각보다 두손 짐벌이 안정적이 아니에요 차라리 한 손에 한손 그립이 좀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손이 이렇게 팔이 벌려져서 어깨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동에 약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런앤건 스타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론인 S 때, 지운테크의 슈팅 그립이 너무 좋으니까, 약간, 악세서리 형식으로 나왔었어요. 네, 형태는 지금 론인 RS 시리즈께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지 좋지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딱 짐벌 메인스트림에 끼어가지고, 이게 로닌 S용인데, 네, 제가 지금 로닌 S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있습니다 그립부가 여기 있고요. 네, 이런 형식의 아까 트위스트 그립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나오는데요. 맨 프로토랑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레이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선 전송 시스템이죠. 사실 이거는 지윤테크의 위빌 레빌 때 추가 액세서리 있었는데 걔네는 딜레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실사용이 좀 어려웠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풀터치 스크린이라고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하게 봤는데 저는 마치 오즈모 포켓 액정이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라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액티브 트래킹 바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따라다닐 수 있고 네, 지금 보면 은 스피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RS2에 대한 소개 영상이 끝났어요. 네, 지금 론인 RS2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아까 보였던 슈퍼 스무스 모드, 그리고 액티브 트랙 3.0, 그리고 레이븐 아이를 통한 무선 화면 전송 시스템, 풀터치 스크린. 그런 점이 좀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퀵 릴리즈. 페이로드가 3kg. 그리고 폴더블 디자인이라고 해서 헤드 부분이랑 그립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이는 부분이 있는데 전 이게 조금 불안하게 봤거든요 나중에 쓰다 보면 좀 헐거워질 수도 있고 고정이 똑바로 안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그냥 높아심이 들긴 해요 그리고 1인치 OLED 스크린 모터 파워가 50% 향상되었다 그리고 축 잠금 장치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대박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봤던 게 이거예요 이 접히는 거 보이시죠? 이 접히는 거저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촬영을 했는데 아 짐벌을 아무리 접어도 가방을 너무 이상하게 모양을 차지하니까 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컴팩트하게 접히면 이게 아까 그 그립이 그립부하고 헤드 부분이 갈라지는 게 아까 다른 자세로도 촬영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 컴팩트하게 수납이 된다는. 이 점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얘가 페이로드 3kg면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 쓰시는 카메라들 뭐 소니의 카메라들, 뭐 파나소닉, 또는 타, 캐논 다 3kg가 안 된단 말이죠 2kg도 될랑 말랑 할 텐데 거기다 이 심벌이면 사용할수록 편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이게 원탭 버티컬 모드예요 지금 이게 요즘 핸드폰 모바일 상황에 딱 맞춘 그거잖아요 현재는 원래는 이렇게 축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90도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조절해 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싹 돌아가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r s c 도 1분 정도에 짧게 당겼는데요 RSC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그 부분이에요 저는 그 폴더분 디자인 그립부하고 헤드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래서 여러 형태의 촬영도 가능하면서 수납할 때 너무 컴팩트하게 된다 이게 너무 좋고 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원탭 버티컬 모드 모바일 상황에 맞춰서 준다 네, 이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좀더 RSC2가 괜찮아 보여요 제가 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서 좀더 사양들을 살펴볼게요 네, 페이로드 는 4.5kg입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소재로 일단 가볍게 했죠 짐벌을 1.4인치 풀컬러 터치스크린 네, 터치스크린은 직접 액티브 트랙 3 0을 액세스 할수 있다 그리고 3D 포커스 시스템을 통해서 피사체가 거리를 특정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수동 렌즈라고 하니까 시네렌즈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네, 그리고 전작에 있었던 포스모바일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케이스가 방수형으로 좋다는 이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최저가 97만원 부터고요 RS2 프로 콤보가 116만원에 있네요 지금 구성품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팔로우 포커스 부하고 아까 봤던 레이브나이 이미지 송신기 포커스 모터 스마트폰 홀더 듀얼 핸들이라든지 이런 거 재고 없음이 뜨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팔렸다기 보다는 아직 판매를 시작 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벌써 팔렸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RSC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55만원이 바디만이고 프로콤보가 81만 9천원인데 두개다 지금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공홈에 네 이게 왜 지금 없을까요 음네 이제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SC에 대한 수요가 좀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네 RSC도 이미지 송신기가 있네요 스마트폰 폴더 그리고 팔로 포커스 세트 똑같네요 지금 론닌 RSC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풀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레이븐아이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옛날 위빌랩이 보여줬던 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뭐, 신호, 시그널 딜레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겠죠? 아마 안 써봤지만. 똑같은 레슬리는 없겠지만. 그게 벌써 몇년전 아이디어인데요. 네, 일단 또, RSC에 대한 사양을 볼게요. 일단, 페이로드가 3kg. 네 그리고 무게는 1.2kg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아까 1.4인치였던 것 같은데, 얘는 1인치 OLED 스크린입니다. 뭐, 가격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더, 매력적이긴 해요 RS2가 많은 분들이 찾겠죠 아무래도 두 신제품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가서 아까 좀 글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론인 RS2에 있는 그 풀컬러 스크린에서 바로 액티브 트래킹을 할수 있는 거에 좀큰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RS2에서 좀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탄소 섬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좀 가볍다 왜냐면 론인 했을 때 무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론인 했서못 들고 다니겠다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해 준것 같기도 해요 그 외에는 뭐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까 그 타이탄 알고리즘을 통한 슈퍼 스무스 모드 여기에도 전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실제로 정말 구동이 잘 된다면 수직 떨림에 대한 건 저도 가끔 막 수직 떨림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에 뭐 닌자 워킹 걸었다고 해도 잘 안되면 뭐 프로그램으로 와퍼 스테빌라이징 모기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편집할 때 근데 그게 안되고 할수 있다면은 좀 거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음번에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기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따끈한 이두 개의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더 많은 제품 리뷰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칸트였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